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카페24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배울 겁니다 바로 결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쇼핑몰에 방문하는 고객님들이 화가 나지 않게 빨리 결제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일 텐데 예전에는 우리가 결제를 할때뭐 플러그인을 설치해라 그러다 보면 은 주문서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카페24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결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스마트 모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설정 메뉴에서 결제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 결제관리 메뉴로 들어오시면은 저는 인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결제관리로 바로 들어왔지만 여러분들 아마 카드, 핸드폰 번호로 해서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화면이 먼저 뜰 겁니다. 저는 이 결제관리라는 메뉴로 바로 이렇게 인증을 이미 해서 들어와 있고요. 결제수단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이 결제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적립금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그리고 휴대폰 결제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카드 결제와 실시간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PG사라고 하는 통합 결제를 붙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무통장 계좌번호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계좌번호를 추가해서 내용을 넣으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개의 무통장 계좌번호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카드 결제와 실시간 계좌이체를 연결하거나 또는 휴대폰 결제를 연결하는 p g 사 관련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통합 피지 결 신청하기 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새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통합 결제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피지 신청하기 부분 하단으로 조금씩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통합 피지라고 하는 것의 서비스의 특징은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PC와 모바일에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심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 결제 서비스를 지원해준다는 라 부분 까지 우리는 요 메뉴에서 아 피지라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를 봤는데 서비스 상품이라고 해서 바로 오픈 피지와 일반 피지라는 것두 가지의 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픈 피지라는 것과 일반 피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드시고 나셔서 카드 결제사 피지사에 여러분들의 서류들과 그리고 해당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결제에 대한 부분을 카드 결제사가 정말 이곳에 붙여도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심사가 한 길면 뭐 2주, 짧으면 1주 안에 끝나게 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야지 내 쇼핑몰에서 결제를 실제로 고객님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님이 결제를 하는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쇼핑몰이 오픈되는 게 2주 정도 길어진다는 얘기가 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로 오픈 p g 라는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이 먼저 결제를 할수 있게 심사를 뒤쪽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내 쇼핑몰을 만들고 나서 바로 오픈 p g 를 붙여주면 고객님들이 바로 이 PG 카드 결제사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고 그 바로 다음 단계의 심사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주 후에 심사가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p g 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바로 오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에는 아직은 어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서비스 결제하는 회사가 한국사이버결제라고 하는 KCP와 그리고 다날이라는 회사가 두 개가 붙여져 있는 패키지 상품 또는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각각의 회사에 하나씩만 다와 있습니다. 여기 회사들은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시니까 한번 나중에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대들을 조금 어, 유입을 시키는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휴대폰 결제는 꼭 붙여줬으면 좋겠어서 제 생각에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같이 결제하시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일반 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입비 2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해당하는 결제 부분을 붙여줄 때마다 결제를 가입을 해야 되는 가입비가 발생되는 거고 이 부분은 평생 한 번만 내면 된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드 결제를 붙이는 통합 피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이 결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쇼핑몰 만드시고 나셔서 피지를 바로 연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